안녕하세요 풍요롭고 건강한 노후를 지켜드릴 내과 주치의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입니다. 혈압이 아침에는 130인데 저녁에는 150이 나오고 다음날 저녁에는 다시 정상으로 나와서 의아해하고 괜찮은 건가 걱정이 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혈압이 왜 이렇게 널뛰면서 하루하루 다르게 나오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클리닉에서 재는 혈압은 대부분 높게 나옵니다 이걸 화이트코트 신드롬이라고 하지요 여기서 화이트코트는 의사의 가운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혈압은 클리닉에서 한번 높게 나왔다고 하여 혈압약을 올려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혈압은 집에서 재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혈압을 재는데 올바르게 재는 방법을 몰라 혈압이 들쑥날쑥 올랐다 내려갔다 나오게 되죠. 이제 말씀드릴 올바르게 혈압을 재는 방법을 한번 들으시고 내가 정말 집에서 제대로 혈압을 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혈압을 잴때 우선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습니다. 여기서 다리를 꼬면 안 됩니다. 다리를 꼬면 혈압이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 두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습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등을 기댑니다. 팔을 탁자에 올려놓아 심장과 동등한 위치에 맞춰 놓습니다. 이 상태로 5분 이상 편안하게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만약 5분이 지났다면 혈압을 재면 됩니다. 5분이란 시간은 조금은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이 방법으로 정확한 혈압을 잴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같은 시간에 재는 것입니다 만약 혈압이 높을 것 같아 걱정이 돼서 재면 걱정을 한 만큼 스트레스를 받아 혈압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재고 싶을 때아니면 기분 내킬 때 혈압을 재는 것보다는 규칙적으로 혈압을 재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아침 8시면 매일 같은 아침 8시에 혈압을 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혈압을 잴 때에는 올바른 자세와 규칙적인 시간 이두 가지 염두하고 재면 훨씬 안정적인 혈압이 나올 것입니다. 정확하게 혈압을 재서 올바르게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